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챌린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, 최근에 본 영상 중에 1파운드로 하루 살기라는 영상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영국의 물가가 좀 저렴한 건 알고 있었지만 파운드로 하루를 사는 게 가능해? 식비를? 삼시세끼를 어, 먹는 게 가능해? 그냥 그 끼니를 때우는 것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는 어, 그분의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저도 한번, 어,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. 근데, 어, 대부분 이런 챌린지 보면은 토스트에 버터, 막 약간 이런 서양식 음식을 많이 먹던데 저는 좀 약간 아시아식으로 한번, 어,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4페비지가 47 펜스밖에 안 하네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전체 금액의 반이 날라가. 안 돼. 당전히한 무더기에 40 펜스에 40 펜스.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쓰면 절반이 날라가 안 돼. 80 펜스면 받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. 싼 쌀들을 발견했어요. 먼저 조리가 된 쌀이라서. 햇반처럼 그냥 이렇게 데워먹으면 되는 거거든요? 바스마티쌀을 구하게 어. 겟 하겠습니다 드디어 첫 구매! 35펜스 완두콩 통조림인데요 21펜스 싸네요 그리고 단백질도 될것 같고 근데 맛이 없잖아? <웃음> 조금 더 볼게요 닭고기를 이렇게 점여서 페이스트로 만든 소스 같은 거고 햄이랑 비스, 그리고 이거는 연어, 연어 페이스트. 이런 거, 이런 거갖파는구나 싸다, 근데. 25펜스면.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조금 더 볼게요. 이 야채 다져놓은 걸 얼려서 파는 게 75펜스. 브로콜리, <웃음> 냉동 브로콜리가 엄청 싸네. 이 한바가지에 53펜스니까요. 그리고 야채 얼린 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후호 파스타 사다2 9펜스 근데 이걸 하루종일 먹을 순 없잖아 <웃음> 오! 영국에도 이런 라면들이 있군요 얘는 치킨 맛, 닭고기 맛이고 얘는 커리 맛이에요 맛이 괜찮을 것 같은데 영양가가 없어서 패스 제일 저렴한 단백질이 바로 얘네들인데 생선이 그래도 몸에 좋으니까 생선을 사보도록 하지요. 25펜스 추가. 이렇게 한 바가지 로 100개 들어온건 팔면, 팔면은 82펜스인데 한 개씩 사면 오히려 더 싸긴 싼것 같아요. 1kg에 85펜스니까 한 개에 얼만지 한번 볼까요?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제일 싸는 걸로. 하지만 그래도 싱싱해 보이는 걸로 한번 골라봤어요. 러니언 11, 조금 더 작은 거 내가 볼까? 아니언 8, yes. 우에예에 영국은 당근있어요당근 그리고 몸에 좋으니까, 여 조그만 거, 이런 거 하나 사볼까요? 아니면, <웃음> 이거? 야, 이건 좀 너무 심한가? 이거, 이거로 한 번, 무개를한번 재볼게요. 음, 배주차도. 아, 네. 루트. carrot. c e n t s 오케이. We'll Here. 대파가 많이 비싸다고 엄마가 그러던데. 립루즈 okay. 하면 4 0 c e t s 조금 더 비싸. 브로콜리. 괜찮은 것 같은데? 프린트 라드이 <웃음> 정도면 그래도 잘 먹을 것 같아요 방풍나물 꿀이에요 이게 좀 요즘에 제철이라서 저렴하니까 작은 게 있는지 한번볼게이 정도 좀 잡고 이게 부분파스이 파슨이, 루트 여기있다, 칼스 흠, 조금 더 작은거면 되겠네? 쌀 음. 딱 맞다 이 양송이버섯은 한개에 얼마일까?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 작은거, 제일 작은걸 한번 찾아서 재볼게요 머시퓸비싸다이스키스 어, 만하네 그래도 이정도면 하루 세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아시아식으로 원판 당근을 아까 계산을 잘못했는지 빼야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원판원들이 만들었습니다 가스마티라이스 양파.. 양파 조그만거 하나 파스닙이라고 하는 약간 당근이랑 비슷한 뿌리채소 하나 좀.. 상태가 좀.. 시들해 보이지만 그래도 먹을만할 것 같은 브로콜리 반쪽 같아요 <목소리> 이거는 살몬파테 연어.. 연어.. 소스라 그래야 돼? 뭐라 해야 돼? 아무튼 연어를 이렇게 뭉쳐서 만든 장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.. 아.. 새기풀들 따온 거 있어요. 어 배고파. 아무튼 그 아침으로는 아침에는 연어 팬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물을 좀 붓고 물은 쌀하고 약간 비슷한 정도의 비율로 넣었어요. 해서 이렇게 쌀가루 반죽이 완성. 내가 좋아하는 쌀맛. 이제 이 소중한 우리의 양파를 <웃음> 이따가 또쌓아기 때문에 어한 4분의 1 정도만 넣을게요. 이 정도 식감을 위해서 자, 자. 자. 자. 이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밥을 오, 꽤 그래도. 오! <목소리> 음, 이렇게 막이렇이라게래이오을오이게 이렇게 이라게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이까게막 이렇게 막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이 이렇게 막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연어전이에요. 연어 쌀 연어전. 근데 계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 쫀쫀하진 않아도 부드럽게 약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. 음, 음, 음. 음. 생각보다 맛있는데? 이게. 그냥 배고파서 그런가? <웃음> 이 연어 파테가 되게 맛있네. 조금만 더 넣어서 먹. 약간 명란젓 같기도 하고. <웃음> 자, 그다음 이제 점심으로는 역시 제일 만만한 게 볶음밥인 것 같아요.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<programmes> <-tus> 자, 이제 저녁이 됐는데요. 배가 너무 고파요. <웃음> 숲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합니다. 네틀숲을 만들어 볼게요. 음. 한국에서는 깻잎을 대신해서 아마 하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거든요?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무서워 <웃음> 냄새는 약간 오줌 냄새? 음, 그렇게 맛있는 냄새는 안 나요. 이게 뭔 맛이지? <웃음> 다시 한번 더, 한번 더. 이렇게 해서 이 바로 1파운드로 삼시세끼 해결하기 챌린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, 생각보다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뭘 느꼈냐면 이 파운드가 얼마나 큰 돈인가 그거를 되게 생각하게 했어요 왜냐면 아까 그 양파를 한개 낱개로 샀더니 뭐5펜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파운드로 양파만 다 산다고 했을 때 내가 양파를 몇 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리고 근데 이제 보통 슈퍼마켓에서 살 때는 3개에 1.20 막 이런 식으로 묶어서 포장 딱 해서 많이 팔잖아요. 그게 이제 엄청난 상술이구나 라는 거를 느꼈고 앞으로는 그 낱개로 사는 거를 많이 어, 이용을 해야겠어요. 플라스틱, 플라스틱도 좀덜 쓰고 하려면은 그리고 하루종일 진짜 배가 많이 고프고 어,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채우려면 생각보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거를 느꼈고 항상 다음 끼니 땐뭘 먹지? 이게 기대감이었다면 오늘은 어다음엔뭐 먹지? <웃음>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음,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1파운드면 한 그래도 2,000원 돈? 아니 1,5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1,500원으로 하루 3시 3끼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랄까 음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물론 이 제가 마지막에 만든 이세기풀국은 <웃음>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서 어...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좀 어... 적게 먹는 날을 만들어서요 해봐야겠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 1파운드로 삼시세끼 살아보기였습니다.